제일 기초 제일 그냥 기초적인 라그맵에서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네 근데 라그가 제일 어려운 맵 아니에요? p d 할 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라그가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맵이라서 아... 약간 베이직한 느낌. 아 근데 왜 지금 연락 주셨어요? 아 그... 댓글에 쓰고요? 아 댓글에도 쓰셨나요? 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찾았었거든요 한아 맞아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웃음> 아 기억납니다 네 그때는 제가 진짜 너무 모르고 그글을 진짜 너무 몰라가지고 이거 하면은 진짜 약간 컨텐츠구 하시는 거 같아요 너무 모르면 약간 깨가 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모르는 게더 좋죠 아 그런가요? 백지가 그런가요? 더 좋아요 저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데이스 오늘 해볼 거는 뉴비분을 모셔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뉴비분이 계십니까 혹시 죄송한데 자기소개 한번 가,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브 데니스님 방송을 대청하고있는요 네몬이라고 하고 싱글에서만 하다가 싱글에서 지금 플레이 타임은 380시간 380, 정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뭐, 바이킹베이, 막 그런 거 모르신다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라그에서 이제 지형 지물 같은 거를 좀 알면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어드민 치트를 들어서좀날라다기면서 한번 확인해보는 걸로 하시죠. 자, 여기가 바이킹베이라는 지역이고, 여기로 오셔야지. 어디가, 어디가. 자, 그리고 여기 바이킹베이에 뭐가 있어요? 라이데이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가 뭔지 아세요? 라이 호수? 여기 호수에 호수?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들어오시면 들어오셨나요? 네. 여기 딱 둘러보면 진주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바이킹베이 진주동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도 뉴비 때 한창 많이 오던 라그 살면 이제 배율 낮은 서버에서는 무조건 여기 와서 진주를 앵글러 피씨를 테이밍 해가지고 와야 했었던 일단, 일단 다시 나오시죠 이렇게 여기 진주동굴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근데 일단 여기 좌표 알려드릴게요 여기 좌표 21에 21.8에 32.9 여기로 오시면 돼요 앞으로 아시겠죠? 21.8에 32.9 이제 뭐 진주 캘리리 있다 하시면 이제 여기 밑에 동굴로 와서 이거 딱 보면 바다 속에 보면 약간 무 부서진 배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옆에가 이제 바로 동굴이에요. 이리로 네, 오세요 이제 여기가 제가 아까 말했던 바이킹 베이 뼈 동굴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제 처음에. 이... 많은 유비 분들이 여기서도 많이 살긴 하거든요 pvp 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다물이 잖아요 그래. 보트 타고 와서 집을 부실 수 있습니다 그래, 터렛으로 막다 보트를 빌드를 해서 와가지고 터렛이 이렇게 깔려 있어도 물속에 터렛이 깔려 있으면 보트는 그 위로 지나가서 터렛을 안 보트를 안 쏘잖아요 아... 그리고 보트 속으로 들어온다 하면 거기다가 약간 살짝 뒤로 빼가지고 근처에 1포탁 붙여가지고 터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상위 레벨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대충 설명하자면 그렇게 해서 털수 있다 일단 그리고 이리로 오시면 제가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몰라가지고 아저다 처음 들어봐요 지금 오. 유물 모으는 것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그럼? 유물은 한 번씩 모아봤어요 아 그래요? 여기... 네. 이조 위가 아, 아. 그거잖아요 여기 라바, 골렘 있는 곳 여기는 안 와봤어요 제가 어. 어려운 곳은 그냥 특대로 얻어가지고 했어가지고 아. 모릅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좀 편하거든요 여기가 그나마 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아, 네 이제 불프, 설계도라고 하죠 설계도 얻을 때도 편하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동굴렉이라서 아나또 뭉칠 것 같긴 한데 <웃음> 여기 보면 보스 있어, 알라이브 뭐 보스 미러 된다 여기 구멍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보급이 나오거든요 일단 한번씩 확인해보고 가시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보급이 뭐 제니되고 아마 근데 지금 보급들이 아마 제니 안됐을 거예요 야생도 없죠 지금 안에 아, 네?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금 막 서버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일단 나오시죠. 여기는 이제 차후에 템을 이제 장원을 캐고 템을 모아서 한번 가보는 걸로 하죠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맨 처음 서버에 딱 들어왔어요. 뭐 p v p 는 PVE든 어떤 걸 먼저 테이밍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에쿠스 에쿠스. 왜 코스를 페이밍을 해야 되죠? 코스 페이밍해서 포테라를 페이밍해서 그래핀을 페이밍해야 죠아그 <웃음> 노선을 그렇게 따라간다? 네. 아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맵은 어디 어디 플레이 해보셨어요? 맵은 저그 하이랜드 애니 쪽에 호호 동굴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라그에서만 플레이를 해보신 거네요. 그럼? 라그에서 거기서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보스를 깨고 히오르드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아 라그 보스를 깼어요? 네 오호라 알겠습니다 일단 일로 오시죠 여기 예전 PVP 서버들은 거의 라그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탑티어급이라는 동굴이거든요 여기가 어디 계시지? 어디 가셨어요? 여기 바로 밑에 머쉬룸 케이브라고 불려요, 여기 동굴을. 그래서 일로 쭉 들어오시면, 밑으로 쭉 오면, 여기 좌표는 11.2에 23.6, 11.2에 23.6에 있는데고,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이제 좀 초보자분들이 오기에는 좀 힘든 그런 동굴이거든요? 물속 깊은 데 있는데라, 여기, 들오고딱 올라오시면 넓죠 상당히. 오 이제 물 막아서 이제 써도 되고 물 공룡도 이제 브리딩 할수 있고. 이건 크리스탈이에요? 요거는 오, 이제 크리스탈. 예, 크리스탈. 뭐 여기 뭐 곡괭이 한번 꺼내서 한번 켜보세요. 이건 안 켜지는 거고. 요거 요거 요거. 크리스탈 들어옵니다. 이큰 거는 안 캐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캐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이거 철. 이것도 철. 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나가시죠 동굴 밖으로. 살만한 집터들을 좀 일단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좀 지형 지물들 좀 보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여기가 이제 바이킹베이 언덕이라고 또 불리고 이제 라그 언덕이라고 또 많이 불려요. 여기를 알파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서버 최고 부족 네 서, 서버 짱 이제 라그에서 서버짱들이 좀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역이 왜그런거예요 일단 여기 둘러보시면 지형 지물로 이제 그 부동산 지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뷰가 좋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뷰는 진짜 인정 앞에 이제 바닷가 보이고 옆에 이제 그 나, 나, 낡은 성 보이고 그죠? 아네인정입니다그 <웃음> 옆에 이제 자원들도 많고 언제든지 쉽게 이제 뭐 나무도 캘수 있고 철도 캘수 있고 돌도 캘수 있고 그리고 지형 지물적으로 이제 너무 위에 있죠 땅보다는 그래서 올라올 길이 올라올 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PVP가 상대가 어려우면 아 이제 내가 어려우면 상대도 어렵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여기 혹시 그 물은 어떻게 얻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요거 아... 요거가 이제 호수. 아예 뭐라 해야 돼? 이거. 물? 한국어로 돼 있으시죠? 네, 수원지라고 돼돼 있어요. 이거 뭘로 돼 있나요? 한국어로? 우물이요. 우물, 맞아 이거 우물을 설치하면 이렇게 물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아니면 일로 와 보세요. 여기 밑에 약간 내가? 내가 비슷한 거? 강 강이라 하긴 좀 애매하고, 약간 시냇물? 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호수 연결해서 위로 올리면 돼요 베이스까지 여기 아, 진짜 좋네요 그러면 아, 여기 좋죠 그리 이제 다음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